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먹거리 알려주는 유튜브 방송 들매곡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술 드시는 분들이 좋아하는 열매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지금 앞에 보이는 이 나무는 갈매 나무가에 낙엽지는 활엽 교목 한 20m까지도 자라는 헛개나무입니다 헛개나무 유명하죠 예전에는 너무 유명해서 대형마트나 동네마트에서도 나무를 잘라서 삼겹살처럼 얇게 슬라이스 쳐서 잘 말려서 판매하던 시절이 있습니다 예전에만 그럴까요 요즘도 동네마트에 가면 예전보다는 덜하지만 나무를 잘 세척하고 깨끗하게 정리를 해서 진공포장해서 판매하는 이 헛개나무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헛개나무보다는 술깨는 용도로 쓸 때는 저 열매를 사용해야 됩니다. 지금 높이 달려있죠. 여기에 있는 이 나무는 제가 한 5그루 정도 심었는데 처음에는 지게작대기 정도 크기였는데 여기 거는 좀 제법 컸습니다. 크고 작년서부터 열매도 달리기 시작했어요. 열매가 너무 높아서 잘안 보이죠. 바닥에 열매가 떨어지는 걸 제가 좀 주워서 세척도 하고 씨앗도 분리해 놨는데 그걸 보면서 설명드려 볼까 합니다. 제 놀이터 가장자리에 큼직한 밑둥 직경이 한 30cm 정도 되는 헛개나무도 있습니다. 이것도 열매가 많이 달렸었는데 바람에 떨어지고 자연적으로 낙과가 되고 제가 조금 땄습니다. 너무 많아서 이렇게 세척을 잘 해놨습니다. 이 나무에 자연적으로 달려있던 거 떨어진 거 또는 나무에 있는 걸 채취해 보면 여기 구석구석 먼지가 많이 묻어 있는 것 있습니다 제가 있는 곳은 경기도 용인이니까 수도권이라서 차량 통행도 많고 오염도 심한 그런 영향도 있지만 깊은 산속에 있는 이 헛개나무 야생상태에 있는 헛개나무도 채취해서 세척을 해보면 이 오염된 물질이 많아서 아주 새카만 물이 많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간에 좋다 술 깨는 데는 최고다 이런 소문이 나서 지금은 야생상태의 헛개나무가 참 보기가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 나무가 굉장히 유용한 약용 나무라는 것을 알고 산림청에서 씨앗으로 번식해서 많이 보급도 하고 농가에서 재배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 걸알 수가 있는데요 실생 번식도 잘 되고 삽목으로도 번식이 되는데 삽목을 하게 되면 조금 빨리 큰성목을 만들 수가 있지만 많은 양을 삽목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도 대량으로 번식할 때는 실생 번식이 최고입니다 이 상태의 것을 이렇게 세척을 몇번 해서 여기 안에 있는 여기 씨앗 주머니거든요 이렇게 동그란 씨앗 주머니가 있는데 요 안에 씨앗이 이렇게 다 들어있는 거 보이시죠 이게 떨어지면 잘 갈무리를 하면 이렇게 새까만 씨앗이 다 배출이 됩니다 이 씨앗을 지구자라는 약으로 사용합니다 요 씨앗도 사용하고 여기 과경, 씨앗이 떨어진 요 과경 열매를 지구자라는 약으로 사용하는데요 이 지구자의 성분은 자당, 포도당, 과당, 카탈라아제, 페록시다아제를 함유하고 있고요. 알콜 분해 효소인 ADH와 아세트알데히드의 활성을 증진시켜 주기 때문에 음주 후에 일어나는 두통, 어지럼증, 구취, 소갈, 모든 숙취 증상을 깔끔하게 해소시키는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열매에는 이제 요런 성분이 들어있고요. 목질부에는 트리테르페노이드인 호베니산 잎에는 루틴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목질부나 가지를 끓여서 약으로 사용하셔도 되는데 제가 먹어봤거든요. 잎도 그렇고 이 목질부를 다려서 먹으면 질린내가 뭐 나요. 맛이 굉장히 역하고 안좋습니다. 잎에서도 그런 냄새가 나는 것을 느꼈는데 이 열매 과경은 요거를 끓여 놓으면 단맛이 나면서 약간 신맛과 함께 단맛이 나면서 굉장히 먹기가 편한데 목질부는 끓여 놓으면 지린내가 나기 때문에 많이들을 잘안 찾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효과가 있다니까 마트에서도 팔고 약재상에서도 팔고 하니까 이거 필요하신 분들은 잘 세척되고 관리가 잘된 그런 것을 구입하셔서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열매 껍질 열매 껍질과 씨앗을 다 약으로 쓰는데 맛은 달고 성질은 평하고 독이 없습니다 이 지구자는 심장과 비장에 작용하는 약재인데요 약리작용으로는 주독을 해독하고 간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고 항산화 작용, 혈당 강화, 혈압 강화, 인뇨작용 항종양 효과가 있고 적응력을 강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양리작용 때문에 우리 술 좋아하시는 분들 나는 지고 가라면 저거 못지고가 하시는데 마시고 가라면 죄다 마시고 갈수 있다는 이 주당분들 두주불사형 애주가들한테 상당히 좋은 약재입니다 술로 인한 주독을 해독하고 대변과 소변을 잘 나오게 합니다 술 먹고 나서 몸에 번열이 나면서 입안이 마르는 증상과 구토 증상 배뇨장애를 해소시키는데 뛰어난 효과가 있습니다 최근에 임상에서는 알코올성 간 화학성으로 인한 간에 부담을 주는 요인을 해소시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고요 풍습성 류머티즘에 사용해도 된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약제이긴 하지만 최근에 어떤 대학병원에서는 간부전으로 들어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어떤 음식을 드셨고 어떤 약물을 복용했는지 이걸 데이터를 축적시켜서 연구한 적이 있는데요 그 중에 헛개나무 목질물을 꾸준히 오랫동안 마신 분이 간부전이 생긴 사례가 있다는 그런 연구 보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발행된 독초들만 모아놓은 그 독성물질 체계 헛개나무도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아무리 좋은 것도 본인 몸에 맞는지 아니면 독성이 있는지 이게 어떤 상태에서 채취가 되고 유통이 됐는지 이런 것을 잘 확인하신 후에 드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 헛개나무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산속에 골고루 자생하던 양목이었으나 지금도 강원도 쪽 깊은 산에는 드문드문 보이는 것을 저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좋다니까 무분별한 남획으로 자생에서는 많이 보기가 힘들어져 가고 있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생활하는 생활권 주변에서 묘목을 가지고 키워서 이 열매를 채취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야생에서 보기가 힘들면 우리가 이런 씨앗을 가지고 번식시켜야 됩니다 씨앗으로 실생 번식도 잘 되고 삽목으로도 번식이 잘 된다고 했잖아요 우리 귀농하시고 귀천하시는 분들 중에 전문적으로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런 나무 집 주변에 한두 그루씩 심고 가꾸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뽕나무처럼 잎이 상당히 광엽이라서 그늘도 만들어주고 이 열매는 맛이 달아서 꾸준히 드실 경우에 위장 건강도 좋게 해준다고 합니다 또한 보혈작용도 있고 무엇보다도 술로 인한 간을 편안하게 해주는 나무이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특히 약주 좋아하시는 애주가 분들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의 연구결과로는 헛개나무를 열매를 가지고 알코올로 추출한 추출물이 간염과 간경화와 같은 간질환 술 마신 후에 숙취 해소에 유용하게 쓰이고 간 질환을 예방 치료가 아니고 예방할 수 있는 건강식품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특허출원도 되어있는 아주 유용한 약재입니다 이 지구자가 술병에만 좋은 게 아니고요 사람한테 임상 실험은 한건 아닌데 마우스한테 헛개나무 줄기 추출물을 투여를 해봤더니 혈중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고 LDL이나 HDL 콜레스테롤 분포에 영향을 미치면서 동맥경화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로 고혈압이나 동맥경화, 고지혈증, 관상심장질환 등의 성인병 예방에 효과가 있음을 밝혀내서 컬을 출원한 지방자치단체도 있습니다. 아주 좋은 약나무이죠. 한동안 우리가 선풍적인 인기를 끊었다가 지금은 잠잠해졌는데 요즘은 묘목도 너무 많이 생산되어서 쉽고 저렴하게 구입할 수가 있을 건데 시골에 계시는 분들은 집 주변에 한두 그루쯤은 심어서 가꾸어도 손해가 안 나는 아주 소중한 약용 재원이 되는 헛개나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매곡간 입니다